안녕하십니까 8월 29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 모두 3% 이상 하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연상케 했는데요. 8월 연주회장의 발언이 하락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주회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며 소비자와 기업의 고통 등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2% 목표까지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네요. 연준이 참고하는 7월 PC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2년여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PI에 이어 p c 지수도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상 압력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유가는 500플러스의 감상 가능성으로 상승했습니다. 4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 성급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정책에 대응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으며 증시도 당분간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호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65%, 매도 35%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4%, 매도 36%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6%, 매도 14%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하방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100포인트와 13,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0달러와 99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1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지수의 경우 지난 금요일에 이어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하방 스탠스를 염두에 두시고 장을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